아, 옛날에는 고추 재배할 때요. 기술도 별로 없었는데 그냥 엠바란 농가가 서리 내릴 때까지 다 땄다고. 맞지요? 근데 서리 내릴 때까지 따른 농가 지금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기술은 많고 자재는 많고 농약도 많고 비료도 많은데. 책도 많은데. 어? 근데 여러분이 맹신한단 말이야. 맹신하다 보니까 질소 따로, 인산 따로, 가리 따로, 칼슘 따로 얼마나 모자라 부족해. 그럼 걔들이 뭐라 그래? 설명이 설명이 별로 없어. 나중에 보니까 그 밑에 세 번째, 야, 이 새끼야, 맞춤형 비료 대충 곤란 써, 이 새끼야. 이런 얘기잖아. 그죠? 어? 이게 뭐요 이게? 남의 악법 비료 팔아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